강아지 카페를 갈 건데 오랜만에 강아지 카페 화장을 하고 가려고 해요. 기분 전환 겸 가서 어, 토리는 놀라워 풀어주고 저는 편집을 좀 하려고 해요. 약간 그런 햇살 받고 좋은 기분이 드는 곳에서 편집을 하려고요. 혼자 편집하기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어제 그때 조금 울었더니 눈이 얼굴이 왕창 부었어요, 지금. 눈 뜨는 게 너무 불편해요. <웃음> 목소리도, <웃음>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래서 기분 전환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서 겟레드윗미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같이 화장하는 느낌을 내보려고 오늘도 겟레드윗미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려하게 뭐 메이크업한 게 아니라 음 그냥 진짜 평소 데일리? 조금 간단하고 내추럴한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20분 컷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는 한 10분 내외나 짧게 나, 나가겠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스킨 세럼 파운데이션인데 예전에 스킨 세럼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스포이드 형태로 짜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 거는 이렇게 보면 은 이렇게 펌핑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좀더 쓰기 편하게 바뀐 것 같아요. 기능, 성능은 조금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케이스가 너무 고급지고 마음에 들어요. 제가 어, 촉촉 파운데이션잘안 쓰는데 바비브라운 스킨 세럼 파운데이션은 촉촉하게 하고 싶은 날 이것만 썼었거든요. 오늘도 이거 써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김에 한번 써봐야죠. 이거 빨리빨리 화장하려면은 말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거 어떤 코덕분이 친한 코덕분이 이거 추천해 주셔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진짜 좋아요 엄청 엄청 말랑말랑해요 구름 떼다가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진짜 좋은 게딱제 피부처럼 밀착이 되고 아무래도 촉촉한 거다 보니까 피부에 들뜸이 전혀 없이 그냥 톤만 살짝 바꿔주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톤 정리를 해주고 잡티 커버 기능은 별로 딱히 없기 때문에 피부가 깨끗한 날 쓰는 편이에요. 피부가 진짜 좋아 보여요. 쨍얼인데내 피부 느낌? 막 어둡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추럴 데일리 화장할 때 쓰면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파우더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팩트. 이번에는 그 파우더 가루가 아니라 루스 재질이 아니라 팩트로 되어 있는 걸 써볼 건데요. 전 원래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브러쉬보다는 이런 파프로 되어 있어서 찍어 바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모공이 좀더 가려지고 메꿔지고 깨끗한 표현이 되더라고요. 양도 조절이 더잘 되고 저는 루드샵 제품 파우더는 거의 그냥 이니스프리. 눈 유분기부터 제거해주고요. 이게 기초가 촉촉한 거다 보니까 기름이 잘 올라오는 곳은 이렇게 잘 해줘야 돼요. 살짝살짝만 어차피 그 <웃음> 이런 촉촉한 파우더이션 바르는 이유가 자연스러운 광 때문에 바르는 거잖아요. 촉촉한 피부 표현. 그래서 파우더를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얼굴 전체적으로 그런 촉촉한 광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우더 과정을 생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못 참아서 꼭 해야 돼요, 파우더를. 아 다음엔 이 에스쁘아 라이트 그레이로 음... 쉐이딩을 해줄 건데요. 오늘은 약간 중요한 게 제가 모자를 이렇게 쓸 건데요. 이 콧대 윤곽 부분을 좀더 신경 써서 해줄 거예요. 오었으면은 여기 가렸을 때요런 느낌으로다가 나머지 윤곽도 잡아줄게요. 다음은 아이브로우를 들어갈 건데 어, 아이메이크업하고 아이브로우 단계를 이 디어달리아 팔레트를 사용해서 해볼게요. 이 색상이 보면은 약간 쿨톤 느낌이 들면서 웜톤이 걸쳐있는 그런 느낌 같아 보이지만 대, 전체적으로 다 웜웜한 색이에요. 오늘 조금 웜한 화장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이게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발색이랑 색감도 예쁘고 약간의 코랄빛이 도는 핑크 브라운 컬러로 <웃음> 아이브로우를 해볼게요. 제가 아직 염색의 색깔이 남아있다 보니까 헤어에 색깔 있는 섀도우로 먼저 베이스를 칠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웃음> 색상을 먼저 입혀주고 이 메가 아이브로우로 좀더 깔끔하게 다듬어줄 거예요. 음 자연스러워야 하기 때문에 원래 제 눈썹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그려줄 거예요. 이 정도로 그리고 아까 썼던 팔레트에서 똑같이 그 브로우색이랑 똑같은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를 해줄게요. 색깔은 진짜 예쁜것 같아요. 발색도 진짜 좋고 부드럽게 블렌딩이 잘 돼요. 뭉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음, 핑크랑 골드랑 여러 가지 글터가 있는 섀도우를 이렇게 묻혀서 눈두덩이에 바를 거예요. 이렇게 반짝이는 건데 가운데 이렇게 발라서 양쪽으로 살짝 퍼뜨려줄게요. 약간 흔한 종류의 펄섀도우긴 한데 그래도 예뻐요. 되게 발림성도 좋은 편이고 가로날림도 없고 음, 예뻐요 예뻐요 부드러운 느낌의 펄 섀도우를 애교살과 눈 앞머리에 해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밝혀주는 거죠 내 애교살 여기 있다 자연스러운 애교살 섀도우 찾는 분들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은 애교살이 부족하죠. 애교살을 더 만들어주기 위해 아까 썼던 쉐딩 컬러를 이 납작붓에 묻혀서 이렇게 웃고 접히는 부분을 강조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선으로 따면 안 돼요. 약간의 다크서클과 애교살 주름의 중간 느낌으로 선을 너무 따지 않으면서 그림자같이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제, 제가 드디어 로드샵 다른 제품 아이라이너를 찾았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메이블린 오늘은 눈꼬리를 올려 그리지 않을 거예요. 약간 내려 그리는 듯하게 눈꼬리도 살짝만 빼주고 제 눈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려줄 거예요. 강아지 눈매도 아니고 그냥 내 눈매의 이 결에 따라서 최대한 내 인상을 변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좀더 진한 여기 진한 다크, 다크한 다크 브라운 컬러로 약간 여기 눈 끝에와 이눈 밑에를 살짝만 더 강조해줄 거예요. 그냥 아이라인 쪽을 약간 덮듯이 그림자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눈매도 좀더 깊어 보이면서 눈도 좀더 길어 보이고 이 쌍꺼풀 라인 끝에도 살짝 아주 살짝만 터치해서 쌍꺼풀도 길어 보이게 해줄게요. 중앙까지 살짝 가져올게요. 자연스럽게. 다음에는 제가 맨날 맨날 사용하는 마스카라. 롱래쉬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라서 깔끔한 속눈썹 느낌 내고 싶을 때는 항상 롱래쉬를 써요. 오늘은 조금 웜톤 화장이니까 어퓨 과즙팡 젤리 블러셔 어... 내 마음 갖고 와봐. <웃음> 이것도 약간 코랄빛? 은은한 코랄빛이 도는 컬러인데 예쁘죠? 이것도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게 만들어져서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중에 하나예요. 오늘 메이크업이 딱이에요. 은은한 혈색을 만들어줘요. 블러셔를 이렇게 좀 티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데일리로도 항상 블러셔는 진하게. 이렇게 해주고요. 립은 두 가지를 바를 건데 처음에는 이거를 쓸게요. 어뮤즈 성수동. 이거 색깔 진짜 예쁘거든요. 단독으로도 발라도 되게 예쁜데 저는 단독으로는 못 바를 것 같고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좀더 번진 듯하게. 이런 색인데 진짜 예쁘죠? 색깔 하나를 더 추가해서 바를 거예요. 이만큼 <웃음> 홍도깨 같은데 음, 진한 컬러 하나 더 바르면 괜찮아요. 푹 자몽 좋겠어. 이본통이 보면은 핑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핑크인 줄고 낚인 게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면 그렇게 주황빛이 돌 수가 없어요. 오렌지 레드 같은 오렌지. 쨍한 오렌지 컬러예요 완전 달라요 색깔이 이거랑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초간단 아주 간편하게 끝냈던 메이크업이고요 이제 귀걸이랑 여러 가지 <웃음> <웃음> 를더 해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쓰고 갈 거예요 귀걸이는 이렇게 제가 한한달 전에 가로수길에서 그 뭐, 뭐라 해야 되지 마켓? 마켓 하는 데 가지고 제가 산 거거든요 예쁘죠 저는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화려한 거를 끼면 예쁘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심플한 걸 좋아해서 평소에는 이런 되게 심플심플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너무 너무 평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귀걸이를 그런 액세서리를잘 하고 다녀요 그런 걸 좋아해요 오늘의 메인은 모자죠? 제가 모자를 쓸 거예요. 머리도 안 감았고 <웃음> 여기가 다 잘려 나와서 예쁘게 될 수가 없어. 보이시죠 여기? 골룸머리.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갈 거랍니다. 제가 여기도 다 머리가 잘려 나와서 투블럭이에요, 투블럭. 2블록, 지금 안에. <웃음> 이빨 보이시죠? 아무 이렇게 다 완료를 했으니 나가보겠습니다.